예, 오늘도 체로키입니다. 자, 체로키인데요. 히로토 우찌아라. 일본 사람이 이렇게 미국 원주민 말을 연구하고 있습니다. 자, You are burning it. 하코띠. 고어. 자, 고어입니다. 고어. 구어. 자, V 발음은 허, 허, 어. 이 발음입니다. 어. 고어. 하코띠. 자, 하, 허, 하, 하 구웠디 구워. 자, 라코타, 미국의 라코타도 있습니다. 라코타. 라코타에도 지금 구워라는 말이 있습니다. 자, 라코타 하기 전에 B-U-R-N 자, 체로키도 마찬가지로 체로키 burn 니 있다, 구웠다. 다 구웠다. 자, 라코타. 아유, 바쁜데, 큰일났다. 자, 라코타도 burn. 구워, 굽네, 구워.